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레디오의 Enable c o 속성과 Enable Column value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들을 사용하면 특정 항목들을 선택 목록에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. Enable c o 속성 값은 비활성화 여부를 판단할 기준 컬럼을 지정하고 Enable Column 는 비활성화하기 위한 Enable c o 값을 지정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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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티 컬럼의 데이터를 모두 선택 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. 이 선택 항목 중 컨트리 컬럼의 값이 젊은니인 데이터를 비활성화해 보겠습니다. enable 컬럼 속성 값은 컨트리로, enable 컬럼 펄스 l s e 밸류 속성 값은 젊은니로 설정하고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하면 컨트리가 젊은니인 항목이 비활성화되어 표시됩니다. 컨트리 컬럼의 값이 캐나다인 데이터 역시 선택 목록에서 비활성화해 보겠습니다. Enable Column Pulse Value 속성 값에 캐나다도 추가합니다. 저장 후 페이지를 다시 로딩하면 Country가 절머니와 캐나다인 항목이 비활성화되어 표시되고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. 웹스케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